광고에서 봤었어 이거. 이거 나는 처음 봐. 맞다, 맞아, 맞아. 궁금해, 궁금해. 한 다음에 안쪽에 나드릴 거예요. 막 시켰다. 누가 올릴래, 누가 올래지야너가올 지훈이 가운껴 <웃음> 너네 뭐다 뭐 맞췄니? 나 못해 왜이 저... <웃음> 가운데 왔어 야했는데 하나 둘셋 <웃음> 아, <나. 웃음> 이거, 괜찮네, 이거? 응. 지금 뭐하고 싶어? 저거 맨 마지막 것도 귀엽다 나는 소맥별유다 있네 지은아 넌좀 즐겨 넌 처음으로 즐겨 지리좀 응. 즐겨야돼 알겠지 지은 즐겨? 즐겼다가 와맛있겠다나 근데 초마 먹어봤어 너우 예린 집까안돼 나, 나 조금 쉬면 안 될까? 안 돼, 왜? 어우, 감자 태도 즐겨 즐겨야 돼야 <웃음> <웃음> ハハ 아이거 t c 이 진짜 안 I'm 어, 네. 그래. 네. 아, 아, 이 o t I'm 야 o 이못먹을 o t 도안 not. i 이야저 t i 야 여기 있어 괜찮아? t I'm n o 괜찮아. 여기 t I'm not. I'm not. I'm not. I'm not. I'm not. 이밖에없 치킨 먹으라는 데 너무 비싸다 치킨 아니여우 사장님 어디서 아. 뭐, 뭐, 먹을만해? 응 맞아 이어오 맛있어 이거 10만 원이지? 아, 맞아. <목소리> 않잖아, 어, 맞아. 야, 짱따라, 우리. 왜, 오늘 많이 먹긴 많이 먹었나보다. 어, 속덤이니먹어 먹고. 오징어에다가, 야, 우동 내가 다 먹었어. <웃음> 야, 너 일하지 마. <웃음> 야, 우리가 넌넌 <먼저> 내가 집에 게 <웃음> 아니, 밥까지 생각 <웃음> <목소리> 야, 안 돼, 안 돼. 다 아, 진짜. 여기 있을 게야여도